안써! 물좀 탈거야 카하! 아. 아, 반갑습니다. 카론재입니다 오랜만에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네요 네, 이런식으로 카메라 딱 조명 딱 해놓고 말만 하는 <웃음> 아, 자 벌써 1월이 다 지나서 2월달이 되었습니다 어, 올 초에 1월 1일에 목표로 하셨던 것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이 안 올라왔던 이유가 아마도 이제 브이로그 영상에 올라가 있을 텐데 12월 말에 급하게 편집을 해야 되는 일이 몇개 생겨서 밤새 작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잠깐 패턴이 꼬였고 이그 게으른 사람들의 딱 좋은 먹잇감이죠 딱 좋은 핑계거리를 잡은 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말에 게으름이 폭발했어요 아, 한동안 또잘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12월까지만 빡세게 하고 1월 1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영상 찍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인드였지만 영상이 안 올라온 걸 보면은 저는 역시 작심3일의 대표적인 인간인가 봅니다 <웃음>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네, 날이 춥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산책이나 어, 샤워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제방 평균 온도가 10도가 안 나오거든요. 네, 10도가 안 나와. 요 밤에는 5도 정도. 집이 너무 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인형들 이거 말고 이, 어, 이거 이제 이번 생일에 받은 거지만. 그 전에 받았던 쿠션이나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완전 꼭 껴있고 있어도 너무 추운 네. 전기장판을 온도를 맥스로 해놔서 어, 버틸 만 했죠 아무튼 네. 제방 보일러 자체가 어, 몇 년째 고장이 나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바닥은 보일러가 안되는 방인거 인지하고 있었지만 네. 어, 물 자체가 어, 들어올 때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수리를 안 해줘서 어, 저 나가면 수리를 할 예정인가봐요 자세한 건 집주인만 알겠죠 에, 아무튼 따뜻물도 안 나와서 홈트 하려고 이렇게 좀 넓은 집으로 나오고 에, 원래 그린스크린 도 깔아놓고 운동기구도 하나씩 사먹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돼 안돼 샤워를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 걸어다니기게 너무 힘들고 어, 추위를 참고 걸어다녀도 어쨌든 이제 운동했으니까 운동 안 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제대로 못 하니까 너무 찝찝하고 지금은 이제 헬스장 근처에 그 샤워할 수 있는 헬스장을 1월 1일에 특가 해가지고 이제 한달 끊어놓고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해요 <웃음> 아무튼 샤워할 때 찬물이 이제 감기 걸리는 지름길 같고 12월까지만 해도 물이 조금 차도 뭐 샤워 정도는 할수 있었는데 1월 들, 1월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추워지나요? 네. 오죽했으면 방 안에서 입김이 나왔어 이김이아 하면 되 브이로그 한다고 찍어놓긴 했는데 어, 잘안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다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어, 입김도 안 나오고 좀 걸어 다닐 만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올해는 못 걸어 다니지만 아무튼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안 되었고 이제 살 빼놨던 게 다시 제자리로. 근데 그살 빼고 맞았던 옷들 있잖아요. 다행히 맞습니다. 어 조금 끼지만요. 이 보면은 이 바지가 원래 살 빼기 전에 못 입었거든요. 근데 살짝 여기 어 허벅지는 네,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배가 좀문제한난다니 늘어난 건가? 청바지가 늘어나긴 하나? 예, 아무튼 지금 이 바지도 이제 원래 못 입던 바지인데 예, 예전에 허벅지도 엄청 꼈고 근데 지금은 조금 남긴 하니까 아무튼 예. 아, 이 배가 어, 단식하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줄여놨던 배가 이제 부담돼서 그렇지 아배 어, 어, 찌고 난 다음에 살이 다시 허벅지나 이런 데로 커지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조금은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계획부터 세워볼까 합니다. 어, 사실 이 계획 세우는 영상 찍는 것도 1월 1일. 에, 그걸 못해도 이제 1월 15일에 생일에는 꼭 하자 했는데, 그때도 못하고 결국 2월 1일 어제였죠. 하, 어제 찍긴 했는데, 카메라 세팅을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깔끔하게 다시 자르고 찍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어, 사실 이럴 때는 좀 정신 없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무릎 수술도 하시고 곧 태어나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진짜 어, 건강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태블릿으로 막뭐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찍을 생각이었는데 그건 이제 어제 다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 큰 계획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올해 목표는, 어, 작년이랑 똑같아요. 올해 목표는 두 자리로 떨어지기. 네. 두자리수로 체중이 두자리수로 떨어지기. 근데 올해, 그러니까 사실 뭐, 한달 중에 2주만 굶어도, 어, 2주만 굶어도 사실은 이제 110kg로 떨어지고, 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굶으면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식이 아무리 좋고 해도 저는 소식은 못하는 이그 뚱땡이니까 네. 천천히 진짜 천천히 떨어지려고요. 네. 그렇고 이제 그리고 반기 목표 네. 그러니까 어, 이번 어, 상반기 하반기로 나왔을 상반기 목표는 8월부터 이제 헬스장 가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헬스장 가기가 상반기 목표예요. 그, 어. 하반기 목표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거 할게요 아무튼 어 사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헬스장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가서 이제 가끔 런닝도 타고 하는데 제가 말한 의미의 헬스장을 간다 라는 의미는 적어도 런닝머신 위해서 3시간 정도 있을 체력을 가진 채로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이렇게 잡은 이유 자체가 어 제가 걷기는 3시간 뭐 많게는 5시간까지 걸어 봤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에 살뺄때 제가 거의 한 10km를 하루에 막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하게 헬스장에 런닝머신위에서는한시간도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발도 똑같은 거 신발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신발 그때 뭐한 10km 걸어 다니고 했던 그 신발 밑에 밑창이 다 까지고 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7월달까지는 홈트나 이제 공원 산책 네. 혹은 이제 그 전에 헬스장을 다니다그 전에 이제 헬스장을 끊고 다닌다 하더라도 어, 체력 위주로 물론 이제 그때도 런닝머신 하고 하겠지만 런닝머신을 조금 한시간 음, 2시간 이렇게 늘려나가는 어,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에 헬스장 갔을 때 런닝머신을 어, 3시간 정도 탈수 있을 체력이 되면 물론 이제 계속 3시간을 탈수 있다 뭐 이건 아니지만 하겠다. 뭐, 물론 8월 달부터 런닝머신을 3시간 동안 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만 그 정도 체력은 좀 있어야지 런닝머신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타고도 좀 체력이 남아서 근력운동을 한다든가 할수 있는데 그게,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 달별로 목표를 세우자면 일단은 2월달은 어떻게든 다시 1 1 0 k g 만들기 2월은 좀 짧죠 그래서 3월 1일에 1 1 0 k g 이하로 딱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2월달은 이사하기가 목표가 있습니다 집은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알아보고 있고요 어차피 대출을 끼고 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 이사를 하고 난 뒤에 3월달 목표는 어 이제 일주일마다 다시 50km 이상씩 걷기 지금도 이제 조금 조금씩 걸어 다니고 있긴 한데 지난주에 제가 25km 걸었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4월달은 이제 일립티컬을 매주 5시간 이상 하기 일립티컬도 제가 사놨는데 저것도 이제 안 탄지 좀 됐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2, 3, 4월달을 조금 규칙을 이제 세우면서 밥 먹는 시간도 좀 만들어가고 하면서 5월달은 좀 규칙적인 생활하기 수면 자체도 수면 패턴도 좀 규칙적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뭐 어, 영상 작업이 들어와도 어. 뭐 12시나 11시쯤 되면은 딱 그냥 접고 다음날 할수 있게끔 이런 마인드를 조금 예, 지금도 제 영상 편집하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월달은 이제 헬스장뭐 그때부터 등록을 하지 그 전에 등록할지 아니면 진짜 8월달부터 등록할지 모르겠지만 10분씩은 좀 달리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걷기를 그렇게 했을 때 달리기를 해봤는데 달리기를 조금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달리기를 해서 10분씩해서 좀 늘려나 체력 자체를 좀 늘려나가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7월달은 7월달부터 이제 식단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월달은 어쨌든 목표 자체가 110kg까지 가기니까 좀 급박하게 식단 조절을 좀 빡세게 할 거고 그리고 어. 그걸 계속 유지는 못하니까 조금씩 이제 다시 원래 먹던 대로 일반식으로 가다가 7월 달부터 이제 식단 조절 조금 뭐한 번에 바꾸는 거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막한 번에 바꾸긴 하지만 아무튼 한 번에 바꾸진 않을 거고 그냥 뭐 저녁을 샐러드로만 먹기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큼지막하게나마 하좀더 왔습니다 네, 매주 브이로그는 찍기는 하니까 찍고 찍기 어, 매주 브이로그 찍고 하니까 어, 제가 잘 하는지 꼭잘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영상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앞에는 식단 먹는 거 어쨌든 7월달에 식단 조절한다 하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막 그렇다고 매일매일 치킨 먹기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조금 조금씩 하고 있을 예정이니까 어, 제가 잘 하는지 꼭잘 지켜봐 주시고 못하고 있으면 욕해 주시고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도 이제 자주 올리고 편집도 하고 게임을 좀 줄여야겠죠. 네, 게임을 조금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아, 나 마시면서 편집이나 하자. 아,